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한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성립하고 발전하다가 결국 신라에 의해서 통일이 되는 과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쪽에는 통일신라, 북쪽에는 발해로 나뉘어져 있었던 한반도의 남북국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3페이지가 되겠고요. 교과서는 16페이지에서부터 19페이지에까지 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 좀 많아요. 어, 서둘러서 설명을 하고 어, 정리를 같이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요.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왕과 부족장들의 연합을 해서 다스리는 연맹왕국의 출발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다가 이제 다른 나라랑 전쟁을 하거나 경쟁을 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좀더 덜합된 어, 좀더 중앙집권화된 나라로 거듭날 필요가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율령 불교 유교교육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왕이 나라 전체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중앙집권적 국가로 거듭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그 과정에서 왕과 더불어 각기 자신의 영 지배하고 있었던 부족장들은 왕 신하인 귀족으로 편입이 되는데 그 귀족들 같은 경우에도 원래 부족장 시기에 가지고 있었던 힘과 특권의 차이에 따라서 등급이 나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래서 신라 같은 나라의 예를 들어보자면 성골 진골로 이루어진 왕족과 그리고 높이에 따라서 6두품 5두품 4두품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런 어떤 신분제를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게 바로 신라의 신분제도인 골품제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자신이 어떤 신분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관직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사는 집의 크기 키울 수 있는 말의 개수 이런 것들도 차이가 나는 강력한 신분제도가 바로 골품제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신라에 의해서, 의해서 삼국이 통일되어 가게 되는데요. 자, 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졌었느냐. 자, 원래 신라에서는 왕족들 가운데에서 성골이라고 불리는 가문, 패밀리들이 왕위를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왕위를 이어받는다라고 하는 특권을 다른 집안에게 내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폐쇄적으로 결혼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노력이 결국에는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진덕 여왕 때 오게 되면서 성골이라고 불렸던 왕족 패밀리의 대가 끊기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는 같은 왕족인 이 진골 지금까지는 성골로 분류되지 않았던 또 다른 왕족인 진골이라는 사람들 중에서 왕을 새롭게 뽑아야 했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김춘추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진골 귀족들과의 경쟁을 물리치고 신라의 왕위에 올랐으니 그가 바로 최초의 진골 출신의 왕 태종무열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해 되나요 여기까지? 자 원래 왕족들 가운데 성골이라는 패밀리들만이 왕위를 독점하고 있었어 자 그런데 성골이 끊겼어 이제 진골 중에서 누가 왕이 되어야 해그 중에서 김춘추라는 사람이 다른 경쟁 세력을 물리치고 왕이 됐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해되죠? 자 그렇다고 해서 김춘추가 왕이 되었다고 해서 그 말고 나머지 진골 귀족들은 전부 다 사라졌을까?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신라는 골품제라는 신분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진골 귀족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아.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쨌든 진골 귀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엇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 왕이 될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태종 무혈왕부터 시작을 해서 왕족 입장에서, 신라 왕실 입장에서는 무엇 할 필요가 있었느냐? 다른 진골 귀족들이 내가 왕이 돼보겠다고 왕권에 도전하는 일을 막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려면은 진골 귀족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왕의 힘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첫번째 진골 귀족의 힘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통일신라시대때 어떠한 노력들이 있었는가를 쭉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두번째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면서 이제는 더 넓은 땅과 그 땅에 살고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을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통일 이전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발전된 형태의 통치 제도를 갖출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중국으로부터 율령이라고 하는 법과 제도를 받아들여서 중앙집권체제를 만들었는데요. 이 율령이라고 하는 법과 제도는 이후에 중국에서 수나라, 당나라 시기에 완성단계에 이릅니다. 다시 말해서 수당시대에는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제대로 만들어진 법과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라가 넓어지면서 더 제대로 된 통치체제가 필요했던 통일신라는 무엇했다? 수나라 당나라 시기에 완성된 그들의 율령체제를 신라에 도입해서 더욱더 중앙집권적인 안정된 국가의 통치체제를 만들고자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통일신라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나라를 안정시켰고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었는지 하나씩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신문왕 시기에 오게 되면서 김흠돌이라고 하는 진골 귀족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른바 김흘도, 김흠돌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어, 태종 무열왕의 손자, 아, 다, 다음, 다음, 다음 왕에 해당하는데요. 자, 이 신문왕 때 일으킨 김흠돌의 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진압이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아까 이야기했죠? 다른 진골 귀족들, 왕위에 도전하는 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김흠돌이라고 하는 반란을 일으킨 사람과 관련된 힘있는 진골 귀족들 여럿을 숙청, 죽입니다. 그래서 태종 무열왕에서부터 내려오는 그의 아들 그의 아들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무열왕직계가족의 왕위를 세습하는 것을 유협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김흥돌의 난을 계기로 힘있는 진골 귀족들을 숙청을 하면서 왕권을 안정시킬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태종 무여왕의 직계가족들이 왕위를 계속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두번째 왕권을 강화하고 귀족들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집사부 시중의 권한을 강화하고 화백회의 상대 등의 권한을 축소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용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집사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곳이냐면요. 왕명을 출 집사부는 국왕직속기관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뭐라고 볼수 있냐면 대통령비서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왕이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다른 신하들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에게 전해야 될 것이 있으면 이 집사부 시중을 통해서 왕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왕의 입과 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이 바로 집사부라고 하는 곳입니다 왕이 손과 발이 되기도 하는 왕과 직접 연결된 왕권이 그대로 표현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정치기구가 바로 집사부라고 하는 곳이고 그 집사부라고 하는 부서의 장관, 가장 높은 사람이 시중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집사부 시중은 왕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왕의 명령이 그대로 전달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자 반대로 화백회의라고 하는 것은 요 신라의 진골 귀족들이 모여서 나라의 중대한 일들을 논의하는 귀족회의였고요 그 귀족회의를 이끌어 나가는 귀족회의의 의장이 바로 상대등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화백회의와 상대등이라고 하는 존재는 왕의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귀족들의 모임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더욱더 강력한 왕권을 확립할 필요가 있었던 통일 신라에서는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왕의 손과 발이 되는 집사부 시중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금까지 왕권을 비판하거나 견제하여 왔던 화백회의와 상대등의 권한을 축소함으로써 더욱더 크고 강력하고 안정된 왕권을 확립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렵나요? 괜찮죠? 그죠? 한국말 할줄 아는 사람이면 다 알아듣겠죠? 이 정도면 그죠? 음. 자, 그 다음, 사정부라는 걸 설치해서 관리들의 감찰하고 비리를 적발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정부, 뭐 하는 곳이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감찰이 무슨 뜻이죠? 감찰? 감시하고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들이 나라의 돈을 떼먹지는 않는지 자기의 입속을 채우기 위해서 나라 일을 엉터리로 하지는 않는지 감시하고 관찰하다가 그런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벌을 주는 게 바로 이 사정부라고 하는 곳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조선 시대 때에는 조선 시대 때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러한 역할하는 관리들이 있습니다. 춘향전 보면은요 변사또가 막 이제 막 춘향이 괴롭히고 막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고 있으니까 이몽룡이 요걸로 와서 거짓골 하다가 갑자기 변사또의 모든 비리를 밝혀내고 뭐합니까? 땡땡땡땡 출두야 아행모사출두을 하자. 그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사정부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래서 관리들이 왕 아래에 있는 신하들이 딴짓을 못하게 철저하게 감시하였다. 이 역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관직에 복무하는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그 대가를 줘야 되겠죠, 그죠? 그 대가를 주는 것에 변화를 줍니다. 그게 바로 관직 복무 대가의 지급 변화라는 것인데요. 인간 사회에서 모든 힘, 파워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건 바로? 어, 밥은, 밥은 뭘로 만들지? 쌀. 쌀로 만들죠. 쌀을 뭐 사고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농구. 돈이 있어야 됩니다. 농부도 있어야 되지만 돈이 필요하죠. 그렇죠? 인간사회 모든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돈, 경제력에서 나옵니다. 음. 우리 학교에서 힘 제일 센 사람을 고르라고 한다면 그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님 골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학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이죠. 돈이 없으면 요런 것도 못 만들고 요런 것도 못 사고 저런 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이 뭔가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지 마찬가지로 징골 귀족들도 반란을 일으키려면? 돈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돼. 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반대로 말해봅시다. 징골 귀족들이 반란못 일으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없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죠. 그들의 경제력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 이전에는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뭘 줬냐면은, 녹읍이라고 하는 것을 줬어요. 자, 한자로 녹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주는 경제적 대가를 녹이라고 하고요. 읍은 마을읍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대가로 한마을의 지배권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었고 그 사람들이 내는 세금을 걷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녹읍이라고 하는 지급받은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세금과 그 사람들을 데려다 일을 시킬 수 있는 노동력을 수취할수 있는 권한을 준게 바로 녹읍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요거 굉장히 강력한 경제적 기반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금을 걷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그 마을 사람들을 이 귀족들이 지배하였다라는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이거는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크고도 강력한 권한이고 왕권도 위협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고자 했던 신문왕 때부터 통일 이후에는 관료전이라고 하는 걸 주기 시작을 해요. 관료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관료들에게 뭘 주었다? 전, 받전자 그죠? 농사짓는 땅만 준 겁니다. 뭐가 빠졌어요?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 노동력을 수취할 수 있는 권한이 빠졌네요. 그죠?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면은 땅에서 사람들에 대한 지배 아니라 그 땅에서 나오는 세금만 걷어갈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다가 나중에 가게 되면은요. 이노읍이라는거 아예 폐지하고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뭘뭐 만주냐면은 녹복만 줍니다. 다시 말해서 돈만 줬다라는 거예요. 세금은 누가 걷고? 나라에서 걷고 나라가 세금 직접 걷고 그 세금의 일부를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지급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여기로 올수록 백성과 토지에 대한 귀족의 지배력은 점차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약화되고 있네요. 그죠? 그에 따라서 그들의 경제적인 특권도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경제력도 점점점 약화되고 있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귀족들의 경제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로 커가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였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좀 어렵나요, 이거는? 아까 만큼 이해가 잘안 되나요? 얼추 됐죠, 그죠? 대충 알아듣겠죠? 자, 그러다가, 우리가 좀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신라가 이제 망해가는 신라 말쯤 가게 되면은, 8세기 이후로 가게 되면은, 어, 왕권이 다시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귀족들이 막 거세게 반발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이거 다시 달라고 막 반발해요. 그리고 사실 신라는 아직까지 나라의 어떤 제도가 충분히 발전하지 못해서 나라에서 세금 걷어서 관료들에게 월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거 꽤나 힘들고 번거로운 작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등등의 이유로 8세기 이후로 가게 되면서 녹읍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 녹읍이 부활하니까 진골 귀족들의 힘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세지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들이 뭘 할까요? 그렇죠. 다시 왕권에 도전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진골 귀족들 사이에서 왕위 다툼이 벌어지게 되고 그것이 결국 신라의 멸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것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그 다음 봅시다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제 신라라고 하는 나라의 땅덩어리가 넓어지면서 그 넓은 땅과 많은 백성들을 지배해야 되다 보니 이전보다 더 발전한 제도가 필요로 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수나라 당나라에 가서는 이율령체제라고 하는 법과 제도가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완성단계에 도달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죠 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신라의 제도를 정비하였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뭐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는데요. 그래도 요거 정도는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수나라, 당나라 시기에는 삼성육부제라고 하는 관청의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선생님이 사진을 안 넣어놨는데 이 당나라의 삼성육부제를 나중에 발해가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음. 요런 식이었어요. 당나라의 황제가 명령을 내리면 당나라의 중서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왕의 명령을 어떻게 법과 제도로 시행할 것인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러면 문하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거를 그대로 시행해도 될지 안 될지를 포위하고 심사해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시행해도 될것 같다 라고 한다면 상서성이라는 곳으로 보내는데, 그럼 상서성은 아, 요거는 당나라의 어떤 것들이에요? 상서성에서는 이부호부, 예부병부, 형부공부를 통해서 그 일들이 시행되도록 합니다. 이부. 는뭐 오늘날에 없는 관청이지만 요건 이제 관리들의 인사권 누굴 누구를 어느 자리에 일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곳이었고요 호부는 오늘날로 치자면은 돈 관리하는 곳이야 재정경제부 이런 뭐 거라고 보면 돼요 예부 외교부 경 교육부고요 병부 병사 국방부고요 형부 언니 남편 아니고 형부 형사 어, 형사 처벌하는 거 사법부가 되겠고 공부 공사 하는데 도로교통부, 건설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삼성 육부라고 하는 제도가 굉장히 잘 만들어진 제도였어요. 오늘날의 제도와 비교해봐도 별로 손색이 없습니다. 오늘날 어떻게 정치가 이루어지나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어떤 법을 만들지 아이디어를 내고 심사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이 통과가 되면은 대통령은 그 법을 바탕으로 나라를 운영해 나가게 되는데, 대통령은 각각 경제, 어,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사법부는 좀 별개지만 건설교통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라 일들을 처리하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삼성육부제도는 꽤나 잘 만들어진 국가의 통치체제였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라가 뭘 하고 있던 거예요? 그것을 배워서 자기 나라에 적용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어사대 가로치고 감찰이라고 해놨어요. 아까 이몽룡이 뭐라 그랬어요? 암행? 어사라 그랬죠. 그죠? 자 아까 이야기했던 사정부 같은 거 바로 이 당나라에서 어사대 같은 것들을 운영하는 걸 보고 따라한 거라고 보시면 되요. 또 국자감이라고 하는 나라를 위해서 일할 인재들을 키우기 위한 국가기준의 교육 어 기관 같은 것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방은요. 오늘날 우리는 도 단위 아래 시, 군 단위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당나라 그거와 마찬가지로 도 단위가 주 단위였고요. 시, 군 단위가 현 단위였다고 라 보시면 되요 전국을 여러 개의 주와 현으로 나누고 황제를 대신해서 그 땅을 다스려 관리들을 파견하면서 중앙에서 나라 전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것도 조금 중요한데요. 당나라에서는 준전제라고 하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자이 내용들 나중에 혹시 관심 있으면 내년에 동아시아사를 선택하면 선생님이 좀더 친절하고 자세하게 가르쳐줄거예요 관심 없으면 자꾸 이렇게 썰을 풀고 있습니다 밑발도 깔고 있어요 자 균전제, 균등한 균자의 밭전자입니다 백성들에게 똑같이 땅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제도가 되겠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농사짓고 먹고 살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준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삶은 안정되었을까요? 안정되죠. 먹고 살수 있도록 해줬으니까 그렇지. 백성들의 삶이 안정됐기 었 때문에 나라의 세금 잘 낼까요? 네, 네. 잘 내겠죠. 나라로부터 받은 땅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군대를 가려고 할까요? 하려고 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죠 자, 그 당나라는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세금 잘 내게 하고 군대 잘 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달성할 수 있었느냐? 강력한 경제력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네 글자로 부국강병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수당 시기에 만들어진 이 윤령체제라고 하는 것은 황제 중심의 중앙집권적 통치체제이자 토지와 백성에 대한 효율적인 지배 시스템이었다고 라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라가 요거를 받아들여서 어떻게 자기 나라에 적용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음. 중앙 관제 아까 뭐 이야기했던 것들이에요. 앞에서 왕권 강화 차원에서 이야기했던 뭐 사정부의 설치 이런 것들 다 살펴본 것이고요. 지방 제도부터 보도록 할게요. 신라는 전국을 아홉 개로 아홉 개로 나누었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은 도단이라고 보시면 되요. 그리고 전국 곳곳에 다섯 개의 작은 서울, 오소경을 설치했습니다. 요거 왜 설치했느냐? 신라의 수도 어디입니까? 여기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데 신라의 수도 신라의 수도 어디죠? 금성 경주가 신라의 수도죠 여러분 알고 있죠? 부끄러워서 대답하는 거 맞죠? 자 신라가 통일 이전에 얼마만한 나라였어요? 한 요만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수도가 경주였다고 해서 별로 문제 될게 없어 경주에서 지방 곳곳까지 힘이 미쳤거든요 자 근데 지금 나라가 얼마만해졌어요? 나라가? 이만해졌어요 그죠? 저기, 뒤에서 웃으면서 서로 농담을 주고받는 친구들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선생님, 수업시간에 졸려가지고 자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해요. 그거 내가 잘못하는 거니까, 내가 잘못 가르쳐서 자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자고 떠들고 장난치고 이러고 있으면, 그거는 내 문제가 아니라 본인들 문제예요. 그죠? 선생님, 이거 가만두지 않아요. 지금 유튜브 영상 찍고 있어가지고 지금 좋은 말만 하고 있는데, 어 아니었으면 지금 박살이 났습니다. 조심하세요. 음. 자, 지금 신라라는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이만해졌어요. 그죠? 근데 수도 어디 있어요? 동남쪽 구석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도에서 행하는 일들이 지방 곳곳까지 퍼져나가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뭘 만들어 준 거예요? 수도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작은 서울들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게 뭐다? 오소경이다 라는 것이에요. 오소경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암흥어사 보내서 지방관리들이 일 제대로 안 하는지 감시를 했어요 그에 바로 외사정이라고 하는 관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상수리 제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지방 곳곳에 옛날에 잘 나갔던 백제 고구려 출신의 귀족들 여전히 그 지역에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딴 마음 하품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는 거냐? 일정 기간 동안 여기 수도로 불러들여요 그래서 너딴 마음 갖지 말고 여기서 왕의 눈 아래 감시받고 지내면서 라 일종의 인질같이 잡아두었던 제도가 바로 상수리 제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방세력들이 깐짓을 하지 못하게 왕의 감시하에 놓고 인질처럼 잡아두었던 제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방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음. 자 군사제도라는 구서당 10정리라고 하는 군사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구서당은 경주, 수도를 지키는 9개의 부대인데요. 중앙군이라고도 해요. 구서당의 경우에는 민족융합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 신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과거 백제, 고구려, 말갈족들까지도 함께 나라를 지키는 중앙군 구서당이라고 하는 부대로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우리 각각 다른 나라 사람이었지만 우리 모두 이제 같은 나라 사람이라고 야 하는 이렇던 민족융합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군부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라를 지방을 지키는 군대로는 총 10개의 부대를 두었어요. 그게 바로 1 0정이라고 하는 것이 왜 지방을 지키는 부대를 10개를 만들었느냐? 아까 신라가 지방을 도 단위, 주 단위로 몇 개를 나누었다고 라 이야기하셨죠? 를 아홉 개로 나누었다고 라 했죠. 그래서. 그래서 각각의 주마다 그 주를 지키는 군대를 하나씩 둘 겁니다. 그리고 한 주라고 하는 요 주는 국경선이랑 가깝고 적의 침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만 두 개의 부대를 배치한 거예요. 그래서 다 합해서 몇 개? 10개의 지방을 지키는 부대를 두었다. 그게 바로 10청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자 그다음 아까 각 나라에서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 줌으로써 그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세금과 세금을 잘 걷고 군대에 잘 가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신라에서도 성덕왕 때 정전이라고 하는 땅을 백성들에게 지급하였다라고 해요. 아마도 백성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땅을 그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더불어서 땅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백성들에게는 새롭게 정복한 지역의 땅을 나누어 준 것이 정전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당의 율령 체제를 보고 배운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땅을 나누어 줬으니까 이제 뭘 해야 돼? 일, 일하고요, 또 나라 입장에서는. 세금을 잘 걷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땅을 나누어 주고 그 대가로 백성들에게 토지세라든지 특산물, 그 지역에서 생산된 특별한 물건들, 아니면 은그 지역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데려다 일을 시킨다든지 군대에 데리고 가는 역과 같은 이러한 형태의 세금들을 부과하였는데요. 당시 신라가 얼마나 백성들에게 세금을 잘걷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자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신라촌락문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라촌락문서, 굉장히 우연하게 발견된 문서입니다. 어디서 발견이 됐냐면요. 일본에 가면 은 일본 황실의 보물을 모아 놓는 창고가 있어요. 정창원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누구 이름이랑 좀 비슷하죠? 그죠? 정창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어, 여기에서 신라 때 일본에게 보내준 수저 세트가 발견이 돼요 그리고 그 수저세트를 싸고 있었던 포장지를 벗겨보니까 뭔가 많이 써있었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니 무엇이었느냐? 여기! 서원경, 오늘날 청주 부근에 있는 4개의 마을에 몇 명이 살고 있으며 땅의 넓이는 어느 정도이며 가축은 몇 마리 기르며 뽕나무, 나무, 과일나무 등등은 등몇 그루가 있었는지 그 지역에 가지고 있는 경제적 자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파악한 문서가 바로 이 신라촌락 문서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신라는 왜 그렇게 몇명 살고 있는지, 땅이 얼마인지, 가축 몇 마리 기른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파악하고 있었을까? 뭐 하려고? 세금 거 그렇지! 그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정확하게 세금을 거둘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얼마나 백성을 잘 파악하고 있었는가를 알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자료가 왜 숟가락 젓가락 포장지로 쓰였을까? 세금 있는지 몰어 아니죠 그사람들쓸거 아니야 어. 왜 수저 포장지로 써졌을까 인구는 매년 변해요 가축의 숫자도 변하잖아 사람들이 농사짓는 땅의 크기도 매년마다 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매년마다 조사하는 거는 꽤나 힘들고 피곤한 일이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몇년 주기로 하였다 3년마다 다시 조사해서 기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3년 지난 과거의 자료는 어떻게 할 필요 있어요 그죠 폐기해야 돼요 그죠 근데 종이가 귀하니까 폐기하지 않고 그걸 로 수주세트를 포장지로 써가지고 일본에 선물로 보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요. 자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신라가 얼마나 백성들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세금을 잘 걷었는가를 이루어 짐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요거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통일신라 시기에는 꽤나 괜찮은 통치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라는 왜 망했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많은 사실 이 골품제라고 하는 신분 제도 때문이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면은요, 골품제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굉장히 엄격한 신분제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신라를 지배하는 왕들, 왕족들도 어쨌든 이 골품제라고 하는 신분제도 속에서 자신들의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분제를 없앨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왕이 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진골 귀족들도 없앨 수 없다는 말이 돼요. 이해되나요? 아무리 많이 죽이고 경제력을 약화시켜봐야 골품제가 유지되는 한 진골귀족이라고 하는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세력은 계속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고 걔네들이 힘을 키우면 또다시 왕권에 도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다가 결국에는 이 사람이 36대 왕인데요. 36대 왕 해공왕의 경우에는 진골 귀족들의 반란에 의해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러면서 태종 무열왕 때부터 직계로 내려오던 왕족의 계보가 끊겨 버리게 되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태종 무열왕계의 왕조 왕의 어, 계보가 끊기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다시 한번. 모든 진골 귀족들에게 왕이 될수 있는 기회가 네. 열린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자기들이 왕해 보겠다고 서로 서로 들고 일어났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신라의 중앙에서는 진공 귀족들 사이에 왕위쟁탈전이 벌어집니다. 한 150년 동안 20명 정도의 왕이 교체가 되어 왕한명 평균 한 7년 정도밖에 왕을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왕실의 다툼이 심각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중앙에서 지들끼리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힘 있는 세력들에 대해서 제대로 통제를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지방에서 꽤나 넓은 땅, 많은 백성을 지배하는 힘있는 세력들이 성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호족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신라 사회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은 육두품이에요 내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봐야 이 골품제라고 하는 벽에 막혀가지고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육두품은 누구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꿈을 이루어 보자라는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되는 것이죠. 육두품과 호족이 결합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선종 승려. 나중에 불교 파트 가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건데요. 신라, 통일신라 시기에 불교는 크게 교종과 선종 두 개의 종파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왕실은 주로 교종 쪽을 밀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종 승려들은 육두풍과 마찬가지로 호족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상을 이루려는 모습을 또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요런 이런 사람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점차 힘을 키워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힘이 세진 사람들이 결국에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에 이르는 것이죠. 견헌 같은 사람이 후백제, 궁예 같은 사람이 후고구려 같은 나라 것을 세우게 되면서 통일신라는 다시 후삼국시대로 분열되는 이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넘어갈게요. 자 호족이 얼마나 많았느냐 이것도 다 표시한 거 아닌데 이렇게 통일신라 곳곳에 많은 호족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후삼국 시대를 누가 통일하느냐는 무엇에 달려 있었느냐 이 많은 호족들을 누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고 그 역할을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구였던 겁니까?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이라는 호족이었던 것이죠 그 얘기는 우리가 고려시대 가서 좀더 자세하게 다뤄볼 겁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발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발에 음. 자, 옛 고구려의 땅 고구려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는 당나라가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나라도 나중에 점차점차 점차 국력이 약화되어 그러자 옛 고구려의 백성들이었던 고구려의 그 후손들이었던 사람들이 발해, 당나라의 지배를 거부하고 대조림을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그게 바로 발해라는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자발해라는 나라가 이... 고구려를 계승하였으면 알수 있는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본에 보낸 외교문서 같은 것들을 보면 은 발해의 왕이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나 고려왕 대흥문은 블라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 무슨 왕? 고려왕. 고려는 고구려의 줄임말이기도 하거든요. 발해 왕 스스로가 주변 국가에게 내가 고구려 왕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도 발해라는 나라를 고구려라는 나라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는 굉장히 많고요. 또한 발해에서 발견이 되는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유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온돌 무덤의 형태 이런 어떤 유적들을 봤을 때도 고구려랑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 발해란 나라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는 유형. 증거는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자, 바레라는 나라가 처음에는 당의 지배를 거부하고 일어난 나라였기 때문에 초반에는 당나라하고 굉장히 많이 싸웁니다. 바레의 두 번째 왕이 무왕 때까지만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당나라하고 전쟁을 벌이는 이러한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하지만 바레도 나라로서 발전을 나가기 위해서는 당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우수한 법과 제도 같은 것들을 보고 배울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왕이었던 문왕 때부터는 당나라랑 친하게 지내면서 당의 선진문물 윤령체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발해의 통치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당나라의 경우에는 삼성육부라고 하는 우수한 관청의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발해 역시 그것을 받아들여서 자기 나라의 삼성육부제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은 운영과 명칭은 독자적이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당나라의 제도가 아무리 잘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발해 있는 그대로 똑같이 적용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어요, 없어요. 왜 다른 나라니까. 다른 나라니까 그죠 역사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다르고 땅이 다르고 지리가 다르고 다 달라요 아무리 좋은 거라 그래도 우리나라에 적용하려면은 우리나라에 맞게 바꾸어서 적용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발해는 당나라의 삼성 육부 제도를 가져와서 그대로 따라 하지는 않았고 자신들의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바꾸어서 이렇게 운영하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바레는요 수도가 다섯 개가 있었어요. 총 다섯 개의 수도, 오, 경을 가지고 있었고요. 워낙 땅이 넓어서. 그리고 전국을 열다섯 개의 부와 육십 이 개의 주로 나누었다. 이만큼의 도와 시군으로 나누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방을 관리할 관리를 보내서 그 땅을 지 집에 하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발해는 당나라의 우수한 문물을 받아들여서 체제를 정비함으로써 점차 발전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9세기 초에 선왕 때 다른 나라부터 다른 나라들로부터 해동성국이라고 불릴 만큼 발전을 이루었으나. 10세기 초로 가게 되면서 거란족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었다고 라 전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신라시대, 아, 통일신라시대, 어, 정확히는 발해와 통일신라시대인 남북국시대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대충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내용 좀 많았고 빨랐는데요 그래도 이부분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차차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교재 3페이지에 빈칸 채우면서 같이 한번 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오타 있어요. 왕권 강화 태종 무열왕 다음에 신문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문왕 지어주시고 문무왕이라고 고쳐 써주세요. 오타인것 같아요. 음. 삼국 통일을 완성한 것은 태종 무열왕의 아들인 문무왕이고요. 신문왕은 그 다음 칸에 들어가야죠. 그죠? 김흠돌의 난을 진압하여 귀족들을 숙청하고 왕권을 강화하였던 왕이 바로 신문왕이었습니다. 했었죠. 자, 그 밑에 밑에 줄 밑줄 치겠습니다. 집사부를 중심으로 정치를 운영하고 시중을 권한을 강화하였다. 화백과 상대 등의 기능을 약화하였다. 전부 다 목적이 무엇이었다라고 이야기 했냐면은 왕권을 강화하고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였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사정부 암행어사 같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신라는 지방을 구주 오소경으로 정비하고 마찬가지로 지방에 보낸 암행어사 외사정 같은 것을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 금성,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가 동쪽에 치우쳐였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방 곳곳에 수도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작은 서울을 설치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었어요? 오소경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죠? 다섯 개의 작은 서울 오소경이었습니다 자, 신라의 중앙군으로는 아홉 개의 부대가 있었다 그랬어요 뭐라고 불렀나요? 구서당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구서당 사당. 자, 그 다음, 백성과 관료에게 토지를 나눠주다 보도록 합시다.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국가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라고 했어요. 자, 신문왕 때 관료들에게 세금만 거둘 수 있는 땅 뭐였었나요? 관료전은 지급을 했어요. 그죠? 세금만 거둘 수 있는 땅. 관료전을 지급을 하였다. 녹읍을 폐지하고 녹봉을 지급하다가 나중에 녹봉이 다시 부활하며 녹읍이 부활하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백성들에게 먹고 살수 있도록 땅을 나누어 준 것, 정전이라고 했습니다. 자, 세금은 조세 공물역 같은 것들을 거뒀다. 자, 그다음 요거 동그라미 좀 칩시다. 신라 촌락 문서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농민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인구 토지 면적 여러 가지 나무의 수를 3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면서 철저하게 조사하였다. 신라가 얼마나 백성들의 재산 수준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세금을 걷었는가를 알수 있는 대표적인 증거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음. 음. 다음 신라 하대 신라 말로 가게 되면서 세종 무열왕의 직계가 끊기게 되면서 다시 한번 진골 귀족들에게 왕이 될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면서 밑줄 칩시다. 왕이 젠탈전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누가 등장하였다? 지방세력? 그 다음 순도 밑줄 칠게요. 호족이 등장하였고, 그 호족과 지금까지 신라에 대해서 불만 또는, 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선종 승려, 육두푼, 이런 사람들이 결합이 되면서 새로운 사회 건설을 모색하게 되었고, 꿈꾸게 되었고, 그 결과 견훤이 후백제를, 궁예가 후고구려를 세우면서 신라는 삼국으로, 후삼국으로 분열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동그라미 5번 가로에 들어갈 만 후고구려 세운 사람 누구예요? 궁예입니다. 나중에 나라 이름을 마진, 태봉으로 바꾸고, 마진에서, 다시 마진에서 태봉으로 바꾸고, 수도를 개성, 송악에서 철원으로 옮기기도 했어요. 자, 발해를 건국한 사람, 동그라미 6번 옆에 들어갈 말 무엇인가요? 대조형. 대조형이에요. 그죠? 발해는 어떤 나라를 계승한 나라다? 미쳐집시다. 어느 나라를 계승한 나라다?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무왕 때는 당나라랑 싸웠습니다마는 문왕 때부터 친하게 지내면서 당나라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발전을 하였고 선왕 때 전성기를 맞이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문왕 때 당나라로부터 받아들였는데 그 중에서 중앙관제로 받아들인 것 무엇이었었나요? 중앙관제로 받아들인 것 삼성 육부제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삼성 육부제를 정비했습니다. 많은 당나라의 제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똑같이 시행한 것은 아니고 발해의 상황에 맞게 바꾸었다. 독자적으로 수용하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방 제도는 5경 15부 62주구나 하고 아시면은 되겠어요. 자, 확인 문제 채워 보도록 합시다. 신라는 통일 이후에 지방을 9주와 오소경체제로 정비하였다 신라하대 중앙정치가 혼란해지자 지방에서 호족이라고 불리는 지방세력이 성장하였다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 남북국시대 역사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았구요 다음 시간에 이제 고려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삼국시대랑 어 그리고 남북국시대의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도가 조금 빨랐는데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어요.